공연 때 음. 하이브리드로 전자드럼이랑 어쿠스틱 드럼이랑 사용을 했는데 음.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됐는지 그리고 요거가 장단점이 어떻게 돼아 사실 왜 내가 그렇게 했냐면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YG 쪽 아티스트는 사실상 이제 투어가 길다 보니까 완성도를 좀더 많이 높여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사이를 연습을 하거든.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편곡을 해서 좀 화려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라드 치는 것처럼 단순한 플레이가 아니라 되게 할게 많아. 근데 이제 리얼 드럼은 사실상 이게 통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살살 치려면 살살 치고, 세게 치려 세게 쳐야지 그 통에 울림이 나.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하다가 진짜 여기가 달라져 가지고 피가 난 적이 굉장히 많았어 왜냐면은 연습량도 많고 힘을 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선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하면 좀 이게 그런 거를 좀 편하게 칠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원래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뭐 원래 이제 많이들 하잖아 하지만 탐으로 그런 식으로 완전 셋업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그리고 솔로 아티스트는 많은데 세션 맨이 정말로 실질적인 공연에 쓴 적은 별로 없었거든. 나도 사실 그 기계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웃음> 나도 이제 노랜드가 있고 전자 드럼이 있고 그 모듈에다가 그냥 탑만 이제 일렉으로 써 보기로 한 거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했는데 사실 이게 어쿠스틱 드럼이랑 터치가 너무 다르니까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은 내가 안 쳤는데도 소리가 나기도 하고. 쳤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사실 있었거든 아,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지 감도가 진짜 아 감도가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감도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그 모듈을 갖고 계속 만지지 않으면 몰라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막 천몇백만 원짜리 모듈을 갖고 있어도 거기 안에 그 기능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너무 돈이 아까운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써보면서 혼자 연습실 몇 시간씩 먼저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설명서도 없고 그냥 막 해본 거야 하니까 정말로 리얼드럼처럼 감도가 설정이 되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똑같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정말로 그냥 이렇게 해도 너무나 완성된 탄소닝을 아는 거지 그리고 항상 나는 그게 뭐 다른 드러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탐 튜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원래 어쿠스틱 드럼은 내가 튜닝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로 버징이 나거나 어떤 약간 예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뭐 모듈에 수백 개의 소리가 탐소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피치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 헤드를 뭐핀스타이프로쓸 거냐, 코티드로 쓸 거냐, 엠버서로 쓸 거냐도 다 거기 안에서 조절이 되고, 그리고 마이크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까지도 너무 하다 니까이 기능들을 알고 나니까 와 이게 정말 신세계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연주할 때만 편한 게 아니라 밖에서 결과물을 들었을 때도 엔지니어 분들이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완전 혁신이다. 어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는 내가 어쨌든 뭐 펄이랑 로랜드 이제 아티스트니까 일본 투어를 할때 이제 그 요청을 했지 어차피 또 펄이랑 로랜드가 또또 또 일본 회사잖아. 그래서 공연할 때 이제 가지고 와, 온 거야. 근데 그분들도 그런 셋업을 처음 봤고 너무 어려워 했었죠 처음에는 근데 딱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가서 결과물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지 와 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 그냥 발라드 연주할 때 그런 경우의 공연은 뭐 어쿠스틱을 쓰겠지만 앞으로 내가 만약에 아이돌 음악을 한다거나 좀 일렉트릭한 음악을 한다면 지금의 내 셋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조금 더 또 다양한 악기가 나오겠지. 원래 항상 신제품이 계속 나오잖아. 그럼 나는 가장 먼저 사용해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 어. 기존에 썼던 하이브리드보다는 좀더 진보된 방향성을 갖고 연주를 한것 같아서.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너무 깜짝 놀랐어. 어,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그냥 뭐 패드 하나 쓰는 정도, 뭐 패드 한두개 정도만 쓰는 경우를 많이 하이브리드. 그니까 무조건 어쿠스틱에 일렉 하나 들어오면 그게 무조건 하이브리드이긴 해 처음에는 그냥 패드만, spd 정도만 넣고 썼지만 어,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뭐 구형 가능할 수 있는 음악들도 많고 또 이제 로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악기들이 내가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 사실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접해서 다 접목을 시켜서 연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어.